걸콕스 아. 자우풍드니까문 닫고 다들 벌써 모여계시네요 그쵸? 자 어. <웃음> 다들 술을 권나하게 한잔씩 한 모습입니다 네 이게 요정들이 작아서 목도리가 머리통에 끼워지네요 그쵸? <웃음> 자 거시기 이제 요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 자 들리시나요? 아니요, 안 들립니다. 예, 안 들리시는군요.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한 양 반갑습니다. 냥아냥아. 코랭님 앞이 보이느냐고 물어보시네요. 첫 번째 질문 앞이 보이시나요? 예, 보이신다고, 네. 아, 오늘은 이제 중간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그, 거시기, 어, 마이크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리. 네. 자, 오늘 거시기 진행자, Q&A 진행자, 예, 헷, 우리 튼니드점레헥냥입니다밥 de 주세요. 쩝쩝쩝쩝. 오호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아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쩝쩝. 쩝정쩝 쩝쩝쩝. 쩝쩝쩝. 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질문을 저희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거시기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예. 어, 이게 이제 초반부에 가장 먼저 이제 대답할까 했던 거시기는 이제 그거예요. 그. 하부망을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그 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이제 제가 작년 9월달쯤에 시청자가 조금 늘어난다 싶어가지고 이제 어 이거 마크팀을 한번 짜볼까? 이제 이전에는 사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마크팀을 모은다고 해도 이게 사람이 안 모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못하겠다. 현실적으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청자가 그때쯤에 조금 늘어나서, 어, 이때 한번 팀 모집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팀 모집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지금쯤 팀을 모으면은 이때 만들면 겨울쯤에 컨텐츠를 하게 되겠는데, 그러면 겨울 컨텐츠로 짜야겠다. 이 생각을 해서, 겨울 하면 또 크리스마스. 그렇죠 그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 이제 시기도 맞고 해가지고 그쯤으로 이제 컨셉을 크리스마스로 잡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시기적인 이유가 이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이제 기억하게 된 계기나 이제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비슷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이거 아이디어를 처음에 낼 때는 이제 와이우먼킬이라는 드라마와 빅리틀 라이즈라는 드라마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런 종류의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서로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다들 공감하는 지점도 있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가지게 되는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애초에 이제, 살인 이후, 살인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산타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는. 뭐, 살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산타가 죽은 이후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됐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산타는 죽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제, <웃음> 왜 죽었느냐면, 음, 저는, 재 방송을 평소에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 무조건, 무조건 이제 죽이는 것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무조건 예 게임에서 아 이거 뭔가 처리해야 된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웃음> 살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음 네. 예뭐 그런 면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어, 살인으로 해결하는 편이기 때문에 산타는 처음부터 죽고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음 이거는 이제 설로기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원분들도 같이 함께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것이기가 있겠고요. 그... 하부망의 제목을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는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따로 다른 제목, 이제 후보가 있었는지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원님들이 함께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원래 정했던 과제가 따로 있긴 있었거든요. 맨 처음 과제는 이제 산타 마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웃음> 어떤 제목이 있었죠, 여러분? 저희 맨 처음 제목 산타 마을 아니고 산타 마을 어쩌구였습니다. 아, 아, <웃음> 아이고, 과제가 그 산타 그다음엔... 마을이었다. 그런 이야기죠. 과제가 과제. 그 다음에 스노우 글로브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산타랑 스노우 글로브를 합쳐서 산타 글로브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좀 스포성이 있는 제목인 것 같아서 하늘을 부수는 망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제 이름이 왜 거시기냐 이름이 왜 하늘을 부수는 망치인가요? 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제가 어... 이 컨텐츠를 처음에 짤때 사실 이제 친구랑, 제 실제 친구랑, 실친이랑,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책도 좀 많이 보고, 이제, 요런 컨텐츠나 이런 거에 조금 통찰력도 좀 있고, 이제 좀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게임으로 스토리를 만들까 하는데, 이걸 봐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조언을 구했어요. 조언을 구해서, 산타 마을이 배경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는 이제, 하늘이 유리고, 그거를 부수는 망치가 있는 게 어떤지에 대한 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그 친구한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그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도, 제목이 하늘을 부수는 망치는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예 산타마을 어쩌고 저쩌고가 가제였거든요. 가제가 그냥 산타마을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스노우글로브, 뭐, 산타글로브, 산타마을 이런 식의 이제 가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제목이 좀 직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 회의를 할때 보니까 이제 정하신 다른 제목이 있었는데 산타글로브였나 스노우글로브였나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최종 직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아, 뭔가 직관적이지 않아. 뭔가 주려 말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 이게 별다주리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주려 말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입에 오르내리기가 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라마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런 컨셉으로 하는데 뭔가 제목이 직관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전세회할때 제가 어 그럼 저희 그냥 하늘을 부수는 망치 어때요? 했는데 어, 다들 되게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막 던진 거여가지고 아, 이거 좀 너무 구린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웃음> 너무 구린가? 이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 이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게 어, 내가 약간 스트리버 버프라서 괜찮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이거 안 괜찮은데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지? <웃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줄여서 하부망, 하늘을 부수는 망치 어때요? 이랬는데 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부망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킥킥. 네, 그렇다는 이야기. <웃음> 그렇습니다. 끄덕끄덕. 네, 그 이게 제작 기간 질문이 있었는데 제작 기간은 이제 한세달 정도였죠. 9월달 말에 이제 9월달 10월 초, 9월달 말 이때쯤에 이제 요원님들이 모이기 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예한세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중간 중간에 또 이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요원님들이 또 이것만 만드신 게 아니라. 음, 윤놀이도 만드시고, 막, 요런 식으로 할로윈 컨텐츠도 만드시고 해서 굉장히, 예, 이런저런 고난이 또 있었죠. 예, 그쵸. 음. 그래서 하부망 맵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시간이 빠듯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쵸. 음. 그리고, 1월 1일에 막방한 거 의도한 거냐 했는데, 에, 사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만. 네. <웃음>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네. 왜냐면은, 작년에, 어, 저희, 이날, 이날 시작해요. 금요일로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려가지고, 이제 시작 날짜는 이제 제가 정했는데, 근데 이제, 어, 사실은, 금요일로 합시다. 이랬는데, 와, 금요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요원님들 중에 한 분이, 와, 크리스마스, 금요일이네요. 그래서 금요일로 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래서, 에, 아, 아닌데요? <웃음> 그냥, 그냥 어쩌다 보니까 금요일로 정해진 건데, 어, 날짜 가 보니까 금요일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도 금요일이고, 1월 1일도 금요일인 거예요. 에 오. 그쵸. 운명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예. 또, 요원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토리에서 가장 중시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한 질문을, 예, 소금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둥탁. 네. 어.. 저같은 경우는 일단 현실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아! 저기요. <웃음> 때리지 말아 주실래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 그래서 그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하되 또 너무 적나라하지 않기는 바랬고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매 회차 계속 설정이 추가되고 빠지고 바뀌고 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또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당위성이 느껴지게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보시면서 아 이런 뭐 설정 같은 거에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네. 음.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거시기, 그 다음에 대한 설록님이 또 이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네. 어, 우선 하부망은 양님이 콘텐츠를 진행하는 플레이어긴 하지만 마을 속에서는 주인공이 아닌 조력자로 비춰지길 바랬고요. 그래서 양님이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와 힌트를 제공하되 바깥으로 나가는 결심 자체는 요정들 스스로 할수 있도록 스토리가 진행되기를 원했어요.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이 굉장히 이제 보고 싶어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우장님께서도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와저 음, 같은 경우엔 스토리 메인 흐름보다는 이야기가 이제 처지지 않게 하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볼수 있으실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 거시기 포인트가 조금씩 있었다. 네, 이런 게 아마 궁금하셨겠죠? 만드신다른 분들께서 이제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이제 사실 마크하면 은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스킨 담당하신 집사님이 요원님이 따로 있으실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만약에 스킨 담당 요원님이 따로 계신지 있다면은 협의하에 맞춘 스킨인지, 이제 어떤 캐릭터 하시는 분께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깔이 좋으니까 이걸 넣어주세요 등에 이제 취향 맞춤이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스킨 찍으시는 분이 그냥,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된건 이야기일까요? 스킨 담당하신 어쩌고저쩌고께서 나와주세요. 어, 기억말 하시는데요? <웃음> 아니, 에이, 스킨을 뭐 근데, 전체적으로 <웃음> 만들어주신 거는, 살롱님이고요. 어, 어? 그러니까, <웃음> 아니, 삼. 아니에요? 아니란, 삼. 스킨, 살롱님이. 저는 옷을 위주로 찍었고요, 저는 스웨터를 다 찍었고, 어허. 스킨 초안을 이제 짜주신 거는, 코렉님이랑, 빼옹님이. 음, 그렇군요. 끄덕끄덕끄덕. Yeah. 저희가 스킨을 겨울 동물들로 이제 모티브로 스킨을 제작하고, 색상은 파스텔 톤으로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원들끼리 회의에서 색상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양님 의견에 따라서 수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원래는 설록이가 분홍색이고, 코랭이가 주황색이었는데, 얘네 둘이 색상이 비슷하다고 하셔서 바꾸게 되었고, 소고미는 갈색이었는데, 북극곰이어서 흰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킥, 킥, 킥. 그, 사실, 그, 코랭이가 주황색이었는데, 거시기가 색깔이 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주황색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킥, 킥, 킥. 그래서 제가 다른 <웃음> 색깔로 바꿔드릴, 바꿔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주황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주황색이 되게 애매모호한 색깔이야. 어, 우, 너무 애매모호해, 주황색 진짜. 어, 팬아트 그리시는 분들께서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려준다고 아무도 안 했지만, 미리 주문하죠? 음, 킥킥. 네. 어, 그리고 이게, 소개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 이제, 이야기를,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여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비하인드 영상으로 따로 이제, 네 보여드릴까 해요 네.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 비춰지지 않아서 풍경과 건축물 중에 어떤 게좀 아쉬우셨죠? 어 우선은 저희 맵은 다 예뻐서 다 자랑하고 싶긴 한데 좀 아쉬웠던 거네가지 정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그 빼옹이네 집 가는 길에 있는 빨간 마을이 되게 고생해서 코랭님이 어, 지어주셨는데 생각보다 잘안 잡혀서 제매 회차마다 동선에 넣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쉽고요. 두 번째는 여기 온실을 둘러싸고 있는 게 이거 바깥에 보면 이제 얼음 절벽이거든요. 이글루 형태로. 그래서 거기에 얼음나무들도 있고 한데 냥님이 위를 잘안보셔가지고잘 화면에 안 잡혔습니다. <웃음> 아니 그래도 그, 온실 맨 처음에 올때 우왕 하면서 보긴 봤다고요. <웃음> 그때 보긴 봤는데 크흠 그럼 아무튼 습니다네세 번째는 산타집 가는 길이 이제 굴뚝 굴뚝 안으로 떨어지는 되게 디테일한 설정인데 이제 저희는 그 깨알 포인트를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급이 별로 없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아 저는 개치했는데 말이죠 정말 집사들 분발하세요 킥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술관 미술관은 디자인도 되게 공들이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작품 설정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작품 자체가 콘텐츠 내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기 때문에 어, 작품이 무엇인지 맞추시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끄덕끄덕.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비춰지는 것은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 영상으로 비하인드 약간 맵투어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할까 하거든요. 네 끄덕끄덕.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음. 그리고 또 다른 거시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그 이것도 조금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음... 요원님들의... 각 캐릭터별 선정 과정이나 이제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소금이 장이 새우장이 빼옹이 팽이 설록이 코랭이었나요? 어, 그 이름 설정은 소금이가 대답해 줄 겁니다. 소금 씨. <웃음> 네, 이름 설정이요? <웃음> 금시 초문인 듯한 소금의 반응 두둥탁. 잠시만요. <웃음> 아, 이름 같은 경우는 원래 설록이는 설록이가 아니라 소록이었어요. 그래서 소곰이랑 설록이가 자매인 설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고 설록이로 이름이 바뀐 거고요. 장인은 원래 대장이었는데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에 나오는 캐릭터랑 너무 겹치고 연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장이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저기요 <웃음> 여러분 <웃음> 여기 <웃음> 폭력 그만 써주세요 아니 저가 적응이 안돼서 <웃음> 아니 왜 자꾸 폭력을 쓰시는지 정말 너무 억울하네요 흐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맞고 살았습니다 <웃음> 어 그리고 이제 거시기가 좀 있죠 음 본인의 캐릭터가 각각 마음에 드시는지 아마 제 생각에 이거는 어, 팽이랑 설로기를 맡은 두 분에게 굉장히 다른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신 분이었지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시청자들이 보실 때 약간 아 팽아 설로가 답답하다 약간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거든요 왜 그래 그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네이에 음. 음, 요원님들이 그리고 캐릭터와 약간 성격도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좋습니다. <웃음>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달라요. 일단은 소금이 캐릭터가 되게 정리를 못해가지고 집을 보면 바닥에 막 물건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소금이 성격이 되게 장난도 잘 치고 밝은 성격이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좀 진지충이거든요. 되게 진지한 사람이어서 그 저랑 다른 성격이라 연기하는 게 되게 어려우면서도 재밌었어요. 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어, 다른 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장인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할까요? 아, 저요? 네, 예, 아, 장인님 아주 거나하게 취하신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웃음> 아니 아니 전 처음에 진짜 부담감이 되게 컸, 컸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다들 요원님들이 다 중요한 역할이긴 한데 이게 망치를 사용하는 역할인 캐릭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담감이 되게 컸었는데 <웃음> 어 일단은 원래는 이제 사실 테스트용으로 연습할 때는 그냥, 아 설마 내가 장이가 되겠어? 이러면서 아 얘들아 내가 망치를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이게 고정이 됐더라고요아 <웃음> 그리고 저는 거기서부터 일단은 뭐 일단 장이를 아, 저를 이제 장에 끼워, 끼워 맞추게 됐는데 일단 뭐 그리고 저는 장이처럼 연구하는거 좋아하거나 뭐 이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이 되긴 했는데 제가 장이가 되는 건지 장이가 제가 되는 건지 이게 스며들더라고요. 음.. 장며들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음, 네, 네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우장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아.. 우장이 캐릭터 경우에는 호불호보다는 필요성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하부망이 사회차였고 총.. 최대 6시간의 플레이 타임에 양님을 포함한 8명의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 설명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이나 설록이나 이런 이 메인 캐릭터를, 이 메리, 메인 캐릭터들을 위한 서사를 이제 보, 보여주고 이벤트도 보고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너무 바쁜데 서사적으로 약간 얄팍한 이 우장이는 처음에 약간 주점 NPC 캐릭터였거든요. 거의 옷걸이 아니면 이 주점의 우장이 둘중하나였는데 저는 이제 우장이를 이제 선택한 건데 어떤 이런 주점 NPC인 캐릭터가 양님이랑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 많았고 그 다른 캐릭터를 비중 을 약간 이렇게 가리 가려서 아예 빼버릴까 고민했어요, 사실. 근데 이제 요원님들이 이제 차라리 일주차를 더 늘리자고 하셔서 하분망이 5회차가 되었고, 이제, 이제 심신도 약간 편안해져서 우장엔, 우장이한테도 이제 서사가 들어가게 되고, 맘시 좋은 주인이, 주인이 이제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 성격은 약간, 어, 저한테도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약간 어린 사람들 대할 때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우리가 봐왔던, 약간, 어, 여유롭고, 조금 너그러운 새사장님의 모습은, 약간, 연하에게, 약간, 대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 연하라기보다 말씀시군요. 어린 사람이죠, 어린 사람. 아니, 그게 그거죠. 킥킥킥. 킥킥, 네. <웃음> 그렇군요. 그리고, 어, 빼옹님은, 어떠셨는지? 어, 저는, 빼옹이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어요. 어 그래서 성격 유사 같은 거는 당시 저의 MBTI를 딴 캐릭터라 생활도 성격도 저의 거의 부캐 수준으로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빼옹이는 빼옹이 그 자체였다. 우리 빼옹이 아직도 털 가리 하네 예, 털이 흩날리는 흩날려라 털 본행을 보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웃음> 어? 아우 막 어서 누가 털, 털이 막아이거무머에요아 어, <웃음> 아, 혹시 여기서 깜짝 질문 혹시 빼옹이의 털갈이 거시기가 실제 어쩌고와 관련이 있는지 네? 혹시 실제 탈모이신가요? 안. 이건 설렉기의 주장입니다 실제 탈모는 아니다 네, 탈모 아니고 털갈입니다, 털갈이. 아, 다행이네 이거 다, 이걸, 이거, 여론조작이에요 <웃음> 아니, 털이 아주 그냥, 어? 지금 거의 뭐 눈오듯이 털이 막 오는데요. 지금, 지금 털 53개 있거든요, 저한테? <웃음> 아니, 이거, <웃음> 저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웃음> 이거 남들이 저아하준 거예요, 이거. 이거 제털 없어요, 여기. <웃음> 다 이거, 가짜예요, 가짜. 아유, 정말 웃겨라. 아이 우리 고양이 일로와요 아유 이 와중에 또 우리 고양이 방해하네 일로와 일로와 자자자자 아유 정말 네예 그리고 다음 팽이님께서는 캐릭 본인 캐릭터가 마음에 드시는지 캐릭터 성격과 의사도 어, 제가, 제가 팽이를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웃음> 저는 팽이한테 몰입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캐릭터 설정하고 배역을 정할 때 모두가 꺼리는 캐릭터가 팽이랑 설록이었거든요. <웃음> 이게 양님한테 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들 자신이 없어 하셨었는데 저는 원래 빼옹이 역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연습을 하면서 팽이나 설록이도 할수 있겠다고 느꼈고 제가 팽이를 맡게 되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킥킥. 근데 진짜 완전 팽이 그 자체였다고 음... 생각합니다. 예. 끄덕끄덕. 그 그렇다면 그 팽이님 캐릭터와 팽이님 성격의 유사도는 어떠인가? 어떤가요? 비슷한 지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팽이는 <웃음> 되게 성실해야 하고 충성심 강하고 그런데 저는 완전 그 반대라서 닮은 <웃음> 점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웃음> 아 그렇다면 어 설록님께서 이제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록이도 팽이랑 마찬가지로 비호감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미움받을 거를 되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서 그만큼 부담감도 크긴 했는데 이러한 인물도 존재한다는 걸꼭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욕심이 났던 캐릭터이고요. 어찌 되었든 이제 성실하고 야망 높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배울 점이 많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격의 경우는 이제 성실한 거나 뭐 운동 열심히 하는 거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닮지 않았지만 아 닮지 않았지만 <웃음> 에, 에, 성격은 <웃음> 얼추 비슷합니다. 그렇고 아 하지만 저는 사람을 때리지 않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네. 아닙니다. 패 코사브라 우리가 아니다저 맨날, <웃음> <우리를> <웃음> 네. <저> 맨날 <웃음> 맞고 살아요. 아이고, <웃음> 아이고 지금 <웃음> 한 명이요. 아닙니다. <웃음> 아닙니다. 단체로 제가 사브라는현입니다 <웃음> 증거도 있습니다. 네, 억울합니다. 아 과연 <웃음> 아닙니다. 과연 진짜로 설록님이 다른 거시기들을 다른 요원님들을 패는지안패는지는비하인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코랭님께서 음, 코랭님은 오늘은 마이크 쓰기가 거시기하다고 하셔가지고 채팅으로 말씀을 켜주시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더빙해드리겠습니다. <웃음> 빨리 탁탁탁탁탁 해주세요. 마음보다 짠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맞는 부분이 있고 안맞는 부분이 있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제 본인 캐릭터가 이제 예, 짠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네 하긴 근데 사실 그렇긴 하죠 약간 코레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굉장히 짠한 캐릭터 중에 하나였다 다들 거기에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음, 캐릭터 성격하고는, 음, 약간 반반? 이라고 하시네요. 네. 혹시, 코렉님, 그, 깜짝 질문, 혹시 치킨도 반반으로 드시나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니시라고. 아, 그러면 치킨은 그냥 한 마리당 한 맛으로? 당근이죠. 아, 이 뚝심 있는. 아, 그렇네요. 아, 보니까 약간, 실제로는, 한 마리당 한 네. 맛. 아, 약간, 보니까 조금 코랭이랑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약간 그런 반반, 예, 그런 거식이었습니다. 띵, 예, 넘어가겠습니다. 킥킥. <웃음> 예,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 질문. 다음 질문은, 이제, 저나, 이제, 제 캐릭터나, 이제, 요원님들의 캐릭터 특징 중에,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나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음. 요것도 이제, 거시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렉님부터? 네. 혹시 캐릭터 특징 중에서 이제 잘 드러나지 않아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셨는지? 코랭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점점점 타이핑 치는 중입니다. 어디 있죠? 본인의 자아를 찾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웃음> 코랭이 캐릭터의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음. 의리가 부족했다는 점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음. 그치만 회식에는 열정적이지만 예, 의리는 조금 부족했던 코랭이 캐릭터 예, 그렇습니다. 음. <웃음> 아, 머리에 쓰셨잖아요. 예. 예. 키키. 그리고 설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 설록이 초기 설정이 이제 이중 인격의 지금보다 더 냉랭한 캐릭터여야 했는데 이제 제 연기 때문에 조금 그 냉랭함이 덜하고 살짝 만만해 보이는 캐릭터가 된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아무도 공감을 못할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지금 딱따라닥딱딱딱 하는 이게 틀딱 이런 게딱 때리는 거 보세요. 이게 어디가 막 아니 막 때리는 거 같았는데. 툭딱이거든요. 보틀아요 아니 <웃음> <출딱> <웃음> 네, <웃음> 네, 안 됩니다. 예. 네. 저 가만히 있는데 막고 있다고요. <웃음> 매를 버시는 모습입니다. 예. <웃음> 아니 겁내 무서웠다는데요. 설록이 겁나 무서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거시기 예, 네, 설록 님그 의자에 앉아 주시고요. 그 팽이 님 어, 저는 처음, 처음 설정한 친구들끼리의 <웃음> <누웠어>. 관계가 있었는데, <웃음> 예. <웃음> 누워서 대답하시네요. <웃음> <웃음> 그 회차를 진행하면서 조금 관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 다시 말씀해주세요. 지금 팽통수 보느라고 지금 정신이 속 빠졌거든요? <웃음> 아, 저희가 처음에 설정한 이제 친구들끼리의 관계도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게 회차를 진행하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다면 빼용님이 생각하시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죠? 어, 빼용이가 바깥 세상에 나가는 걸 처음에 좀 꺼려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속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토론 외에 그 시간이 없어서 그걸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요. 음,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에는 그거를 이제 전부 다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것이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장님께서는 어떤 것이 것시기 하셨는지? 음, 우장이는 원래 혼자 있으면 흥얼흥얼하고 노래하는 컨셉이 있었는데, 워낙에 스토리가 폭풍처럼 몰아쳐서 기회를 못 잡았어서 약간 아쉬워요. 음... 그렇다면 어 노래를 그 흥얼흥얼하는 그 노래를 비하인드에서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우장님 음. 노래를 모두 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 밝히지만, 사실, 새 사장님이, 예, 저희 팀 가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네, 가수입니다. 클럽입니다. <웃음> 지금, 어, 어, 고개 끄덕이셨다. 갑자기 절레절레 하시는데, 맞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의 동의하셨죠? 예, 맞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다음 이제 장인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처음 설정이 고집이 세고 사회성이 없다는 거였는데 단점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어, 그건 확실히 조금 그런 것 같다. 네, 그런 캐릭터 네. 설정이었는지 <웃음> 몰랐는데요? 예. 맞아요, 원래 그런 초기 설정이 있었어요. 음, 아 그치만 뭐 지금 캐릭터도 굉장히 완성도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어, 장이 사회성 말렙으로 보였다고 하시네요. <웃음> <웃음> 제가 원래 성격이 사회성이... <웃음> 아 이게 혹시 본인 성격이 <웃음> 반영이 되어서 약간 그 외향적으로 장이가 특징이 바뀐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제 그거랑 성격이랑 동화가 돼가지고. 어. <웃음> 아 장며듬과 동시에 장이도 약간 그 요원이한테 요원님한테 용며드렸군요 어,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소금님께서는 어떠셨는지? 어 저는 캐릭터성 보여주는데서 사실 아쉬운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랑 성격이 되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소금이 성격 최대한 보여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음뭐 장난치거나 이런 부분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거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끄덕끄덕.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다음은 어떤 질문을 음... 냠냠 쩝쩝할까? 음... 음... 아 요거는 조금 간단한 질문인데 요거는 대답을 하지 않고 넘어갈까 하다가 네, 요거는 그냥 바로 듣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이각 캐릭터를 연기하신, 이제 지금 연기하신 지금 여기 앉아계신 요원분들께서 스토리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다 알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획이랑 건축이랑 이런 전반적인 거를 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스토리 짜고 해서 다 알고 시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요원님들이 이제 건축이랑 기획이랑 이제 연기까지 다한 이제 요 산타팀이거든요. 팀 이름이 팀명이라고 해야 되나? 팀 속의 팀? 팀속팀두 명이 산타 팀이었거든요. 네. 저희 두 팀으로 나눠서 이번 컨텐츠 준비한 거는 이렇게 맞습니다. 산타 팀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팀이 이제 다음 컨텐츠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따로 계십니다. 네. 그 팀은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실수로 스포일러를 했듯이 이게 마지막 편을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야뭐 <웃음> 그런 제목의 책이 제 침대 옆에 있는 것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기억 안 나시거나 뭐 그거를 캐치 못하신 거북이 어, 그 집사들께서는 편집본을 기다리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리. 예. 그걸 어떻게 못 보셨는지 아, 정말. 근데 그세 시간 채팅에 그책 캐치하신 분이 있긴 있었어요. 음. 캐치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허곡스 저거 혹시 다음 컨텐츠인가요? 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두분 정도 계셨어요.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후루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이 부분 하부망 준비하면서 캐릭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궁금하다 요원님들의 노력이 궁금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다시 반대로 소곰 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맨날 하부망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스토리나 다른 캐릭터들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정리해놨다가 이제 저녁에 디코에 모였을 때 계속 얘기하고 뭐안 맞는 부분은 고쳐가고 이렇게 그냥 네 그냥 계속 하부막 생각만 했어요 저는 네. 음 좋쌈 좋쌈 어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다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고 요기에 대해서 말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드시죠? 킥킥 아손손 손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행이는 생기는... 약간 저랑 반대되는 이미지를 계속 상상했어요 양님이 말하면 얘는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대사 적고 거기에 몰입해서 연기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다른 분들께서 또 발언 M.I.C를 넘겨받으실 분? 뿌이뿌이뿌이 빼옹님께서 점프로 자기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어... 저는 빼옹이가 올빼미 그 캐릭터라 올빼미 특성도 찾아보고 음. 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아무리 제 부캐 수준의 그 성격 유사도가 높은 캐릭터였어도 묘하게 저와 다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빼옹이 입장과 시선으로 스토리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와, 이거, 동물 특징에 대해서 찾아봤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군요. 네. 예. 다른 분들도 발을 들어주세요. 발. 킥킥. 나봐요. <웃음> 발언을 하실 발 들어주십시오. 아, 정말 네, 저... 없으신가요? 할말 없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예. 지금 이거 폭력이 난무한 이 사태, 어째서죠? 예. 그러면은 그 다음 거시기를 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사실 이게 저희가 그 질문 순서가 있는데 we 요거를 조금 건너 뛰어서 건너 뛰어서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음. 아까 전에 이제 팽이님께서 이제 캐릭터 몰입할 때, 아, 이제 제가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팽이는 이렇게 말하겠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문이 있었느냐면은, 잠깐만요. 어, 어디 갔냐. 질문 이게 목록이 되게 길어가지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번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겁니다. 건너뛰어서 어 저의 이제 질문 자체는 양의 노박구 플레이에 당황한 에피소드가 있나요에 대한 그런 거였거든요. 이제 팽님이 이제 어, 캐릭터에 몰입을 하려고 할때 캐릭터 특징을 생각을 하면서 아 지금 둘이 레이스 하고 있고요. <웃음> 제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예상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걔 돋바꾸여서 좀 당황하고 좀 어? 이거 아닌데? 하고 당황하셨던 뭐그런것이기가 있는지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4회차에 제 냥님이 팽이 집으로 따라오면 사실 안됐어요 근데 계속 따라오셔서 집안까지 이렇게 들어오시고 해가지고 제가 당황해서 죽기 직전까지 냥님을 때렸었거든요 그렇게 내보내야 해서 좀 당황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웃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웃음> 그때 진짜 피반칸 남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음. 어, 개 처맞아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킥킥. 예.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곳이 거시기 하셨죠? 음. 소고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우장님. 아, 죄송합니다. 네, 저 아니, 안 봤어요. 저 같은 말하세요. 경우에는. 양님이 이제 주점에서 알바를 하셨잖아요. 네. 그때 팔라고 시킨 음식을 면전에서 드셨을 때 당황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그, 보셨군요. 예. <웃음> 아니, 뭐 그래도 선접접하고후 허락 받았으니까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그두 번째 날이요, 두 번째. 첫 번째 날에는 못 봤는데, 그두 번째 날에 그공고구마 기계 아. 쓰실 때 면전에서 드시는 거를 봤는데 아니! 아이고, <웃음> 이제 끊어졌는데 네. 그때 아. 당한 거 말곤 다 되게 잘 해주셔서, 아, 맞춰주셔서. 아, 그렇군요. 아, 첫 번째는 못 보셨군요. 네. 킥킥킥. 네, 못 아. 봤습니다. 나의 완벽한 훔쳐먹기, 킥킥. 그렇습니다, 예. 그 거시기 다른 분들께서도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사회차 처음에 이제 우장이한테 내려가서 우장이가 인용된 걸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해놓은 예상 답변이 있었거든요. 네. 뭐 만약에 정수를 달라고 한다라든가 이런 예상 답변이 있었는데 양님이 그럼 방법은 명확하네 하늘을 부수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생각도 안 했던 <웃음> 답변이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5회차까지가 있는데 4회차에서 하늘을 부수면? <웃음> 5회차에 뭐하나요? 그래서 아 아닌데 냥님 우리 이거 5부작인데 어떡하지? 지금 부수면 안되는데 이 생각을 <웃음> 해서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원래 순서상 소고미가 인형이 됐던 거를 되게 나중에 밝히려고 했는데 그냥 그거 먼저 까버렸어요 네. <웃음> 그렇게 안하면 계속 하늘 부수자고 하실까봐 <웃음> <웃음> 음, 맞아요 그때 그때 우장인의 집 내려가자고 할 때도 대사 순서가 있었는데 갑자기 <웃음> 가보자 그래가지고 저 당황해서 어나 사실 갔다 왔다고 <웃음> <웃음> 사실 갔다 왔다 <웃음> 급하게 그거 짜내가지고 <웃음> 그렇군요 저희 끝나고 나서 와와 와, 계속 이랬어요 킥킥킥아 코랭님께서는 어떤 것이 혹시 거시기가 거시기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찾자치시 중입니다. 탁탁닥 탁탁탁 마지막 날 밤에 찾아올 줄 모르고 헤드셋을 빼고 있어서 정신없이 일어났다고 하시네요. 네. 아 그때 그 바닥에 앉아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바닥에 앉아계신게 그냥 정말 그냥 아무 곳이나 그냥 털푸덕 앉아서 그냥 계셨던 건가요? 집에 계셔서 저는 그게 약간 코랭이한테도 당연히 가서 데리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 않아도 코랭이는 장인의 집에서 만나게 되는 거시기였나요? 네. 눈치? <웃음> 말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눈치를 살짝 보셨고요. <웃음> 예,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그렇고, 네 그리고 다른 팽이님께서는 거시기 하신... 아, 맞다. 아까 팽이님은 그 3회차 때 집에 따라온 것 때문에 네, 팼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설록님께서는? 어... 이게 3회차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엔딩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니셔가지고 <웃음> 이제 기어코 그 다른 분들이 말리시는데도 안 돼가지고 설록이가 나서서 기어코 남의 집 앞에서 스커트까지 해야 했던 아 때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오 근데 그게 애드립이었어요? 이야... 오저쌈 폴롱님 네. 애드립의 신입니다 그렇군요 <웃음> 왜 갑자기 바닥에 앉아계시죠? 예. 그리고 네 빼옥님께서는? 어 저는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상 빠져야 되는데 자꾸 돌파하려 하실 때 땀이 줄줄 났고요 그리고 <웃음> 생각지 못한 질문하실 때 매번 당황했습니다. 예를 들어, 뜬금없이 이 건축물 누가 만들었어? 이런 질문이요. 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가요? 네. 네. <웃음> 맞죠. <웃음> 어디서요? 음에서그질문하시잖아요 음, 네, 오더막도 그 물어보시고, 아그 빨간 마을 쪽에서 그 조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 빼옹이 집 가는 길에 있거든요. 네네. 그 마을 소형 건축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랬어요. <웃음> 아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오두막 같은 경우에도 기억이 나서. 어, 오두막은 이게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누가 이 캐릭터들 중에 누가 하나가 몰래 지어놓은 별장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지었는지 알면 흑막을 가려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으로 물어봤던 것 같네요. 네. 메이비? 예, 네. 그랬던 것같다 네. 끄덕끄덕.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조금 다시 건너뛰어서 어... 이제 또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 어? 잠깐만요. 음... 근데 어느 순간 브금이 꺼졌고요. 브금 다시 재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부분을 이제 예 말씀을 제작하면서, 어, 민트초코 양고기를 주셨네요. <웃음> 어, 제작하면서 조금 이제 괴로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과 좀뭐 내용이 너무 다름없어서 심적으로 힘드셨다거나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네. 어,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힘든 부분이 뭐, 심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이나 이제 이런 걸로 힘드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소금으로. 네. 네. 네. 저는 일단 전체적인 설정 자체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 우리가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일들이고 너무 현실적인 얘기라서 계속 스토리 생각하면서 되게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별장에서 찾은 산타 일기 있잖아요. 네. 그뭐몇년 12월 25일 이런 일기를 거의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일들 아니면 누군가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쓰면서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막 다른 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면서 괜찮냐 하고 막 얘기하면서 막 산타 이케 막 이런, 이런, <웃음> 이러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되게 힘들었어요. 쓰면서. 음, 그렇군요. 끄덕끄덕. 그리고 설록님께서는? 어, 저는 설록이 야망이 무너지는 순간을 준비하는 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이 경험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일이기 때문에 진짜 되게 공통적인 경험이자 심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음 그렇군요. 끄덕끄덕. 음. 저도 설록이 일기를 보고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경험한 적이 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음 맞아 맞 그렇군요. 끄덕끄덕. 다른 분들께서는? 저요. 네. 어, 저는 태엽 가게 인테리어 하면서 마니킹도 세우고 태엽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괴롭다 하면 정말 괴로웠던 부분이고요. 제 손으로 애들한테 태엽 영업하는 기분이어서 기분이 좀네것이겠습니다 음... 맞쌈. 저도 태엽을 좋다고 사고 다니는 게좀 보기도 하기도 괴로웠던 것 같았어요. 음, 그렇군요. 끄덕끄덕. 음.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또, 약간 조금 더 이제 괜찮은, 어, 방금은 조금 우중충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엔 마음에 드는 것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원님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설정이나 뭐 배경 같은 그런 게 있을까요? 팽이 얘기할까요, 먼저? 네, 좋습니다. 저는 팽이가 남는다는 설정이 좋았어요. 되게 모두를 설득하면 좋겠지만, 그게 바로 와닿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겨져 있는 인물이 존재하고 그 인물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심어준 것 같아서 팽이의 설정이 좋았습니다. 음, 끄덕끄덕. 끄덕. 그쵸 그쵸. 음. 다른 분들께서는... 그 다음에 응. 저는 이 세계관 설정인데 원래 이게 스타펑크 설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마을 중앙의 트리가 원래 테슬라 송전탑이 원안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전자 대신에 별빛 에너지를 끌어와서 이 스노우볼 안의 세계가 돌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그게 캐릭터들의 생명 유지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생각해보는 게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존나 이과신가요? 저는 성골 문과입니다. <웃음> 그치? 아, 이과 같죠? 아니, 도장님! 이거 진짜 늘어나면 되는데! 이과 같아요! 네, 이거 같아요. 예. 아도 물어봤다. 저니도 물어봤다. 이거 훨씬 국요 완전 이과 같은 띵킹 아닌가요? 와, 대박 돌돌. 와. 거식은 다른 분들께서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스노우볼 안에 있는 요정들의 이야기라는 설정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이제 고정하신 메시지처럼 뭐 일이 천장이라던가 이런 메시지 담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소금이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어, 눈치를 채셨을진 모르겠지만, 장희랑 소고미 관계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고미는 뭔가를 상상을 하고, 장희는 그 상상을, 망치를 만들어서 현실화 시켜준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너무 좋았어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설정. 그, 뭐, 생각해보면은, 뭐, 저희도 누군가한테는 소고미가 될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방해가 될수 있고 하니까, 음, 네, 저는 그 관계성도 저 혼자 상상한 거지만 되게 좋았습니다. 음, 덕끄덕그 스노우볼 설정, 바로 제가 생각해낸 설정입니다, 여러분. 두둥탁. 맞습니다. 킥킥. 바로 천, 저. 바로 천재인 저. <웃음> 바로 천재인 저. 바로 천재인 저. 두둥터 바로 접니다. 킥킥. 예. 예, <웃음>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또 마음에 들는 어, 부분? 네, 저 덧붙여서 어, 말하고 싶은데 그 스노우볼 속 설정이었다는 게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게 되게 저희 콘텐츠가 동화적인 분위기가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스노우볼이 되게 그 스노우볼도 아기자기하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정말 한, 한몫할 것 같아서 그 설정이 너무 좋았어요. 음.. 꾸덕꾸덕.. 그렇군요. 음. 또 발언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어..저..는.. 네. 사실 이게 맞지 않는 대답이라 그냥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 저희가 설정을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핵심 대사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대사들로 되게 논의를 많이 하고 결정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이 편지 중에 정상에서 만나자라는 대사였는데 사실 다들 좋아해 주실 줄 알고 넣은 대사이긴 하지만 그 실시간 반응을 봤을 때 의미 전달이 정확히 된것 같아서 좀더 많이 짜릿했던 것 같아요. 오졌죠 오지고 지렸죠 예 진짜 이거는 예그 누군가가 했던 말처럼 축축해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네어리가 네? 축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예 <웃음> <웃음> 축축해지는 예 그런 대사였고요 <웃음> 아 그리고 이거 또 어? 오지고 지리는 오지고 지리는 것이기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이 질문은 정말 진짜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요정에서 인형이 되는 거 어떻게 하신 거죠? 존나 신기 그거 말고도 마크에서 처음보는 것도 구현된 게 많은 것 같았는데 호빵, 군고구마 이런 거랑 전화기 같은 것들 혹시 직접 다 구현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거 진짜 질문 안 나오면 존나 서운할 뻔했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바로 누가 만들었냐면 두둥탁! 바로 이분께서 더 스몰리스트 어? 스몰 요원 더 스몰리스트 요원인 세사장님께서 성골 문과지만 무진장 이과적인 어쩌구 저쩌구인 예 우장님께서 이거 만들어주셨거든요. 자 우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제 토킹을 조금 해주시죠. 음 기존에 있는 모드는 기존에 배포되어 있는 그런 모드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이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만 직접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상 필요한 블럭이나 아, 어떤 단, 재미나 연출을 더, 위해 필요한 아이템은 더, 매주 회차마다 이렇게 계속 추행을 했는데 더, 더, 예를 들면 더, 선물, 선물 공장 기계에서 보이는 그 컬러풀한 블럭이라든지 마을에서 보였던 크리스마스 장식물 그리고 그 요정 하키 몽둥이랑 공이랑 어, 장이 망치 그리고 곰곰젤라 호루라기, <웃음> 카주. 그리고 아까 짜자작짝짝 소리 난 것도 그 캐스터네치거든요. 팽이 캐스터네치인데. 그 다음에 요정들 좋아하는 물건들. 설록이 엮기라든지 코랭이 주사위라든지, 팽이 그 황새치 인형이라던가. 그리고 말해주신 것처럼 이제 코랭이가, 코랭이랑 우장이가 이제 인형이 되고 다시 요정이 되는 식의 그런 연출들도 모두를 통해서 구현한 게 맞아요. 두둥탁. 연출상 필요한 부분이나 이렇게 이거 있으면 재밌겠다 싶은 걸 주로 만든 것 같은데 1화에 나온 아까 보여주신 그 대형 칠면조 구이라던가 5화에서 나온 테이프 넣는 자동 음답기도 직접 구현한 거예요. 음. 호떡이랑 고구마 드럼통 같은 겨울 간식 모두도 자작한 게 맞고 근데 이거는 만들어둔 간식이랑 기계가 하분망 안에서 다 나오진 않아서 차기작에서 마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이셨... 들으셨죠? 아 이게... 어? 또 이제 미처 보여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차기작에서 이제 또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이제 그 부분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잠깐 후원이 왔었는데 이제 말씀하는 도중이어서 제가 잠깐 이제 이거는 안 듣고 껐는데 읽어드릴게요. 어, 후드이님께서 삼만양 후원을 친구 추천으로 처음 햇냥님 알게 되고 하부만 보기 시작했어요. 캐릭터 하나하나의 성격과 대사 설정들이 정말 좋았고, 햇냥님도 정말 좋았습니다. 적게나마 좋은 컨텐츠에 대한 답례 드립니다. 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짝짝짝짝에 짝짝짝, 존의 짝짝, 개짝짝, 존나 캐스터지 개짝짝. 감사합니다. 부드부이. 부이 부이. 집사의 손에 들려지는 어쩌고 저쩌고. 부이부이부이. 부이. 아, 그리고 이제 거시기 다음 질문. 어? 뭐지? 이거 엉덩이 선 같은 느낌이네? 이거 정장, 정장 코트 밑선인데 이왜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지? 예, 아니고요. 그, 예, 그, 예. 거시기. <웃음> 어, <웃음> 어, 질문 중에 1편, 2편 이렇게 안 하고, 101, 102 이렇게 하신 것도 의미심장한 어쩌고 저쩌고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쩌고 저쩌고 한게 사실 이유가 없진 않은데,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그런 거시기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이제 101, 102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100편이 있는 줄 알고, 1편이 어디있는지막 찾아다녔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약간 그럴 거라고는 생각을 좀못 했는데 예,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원 일기. 그러니까 거의 전원 일기 막한 500편 되죠, 지금. 예. 그래 가지고 어, 예. 그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옛날에 나왔던 영드 혈록 그 오이, 오이 나왔던 영드 혈록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시즌 1이 101, 102, 103, 104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시즌 2는 이 201, 202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101, 102로 한 거였거든요. 아파트 호수에서 차용한 줄 알았는데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혈로 그 영드 편수를 했던 게 그게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1편 2편 그냥 이렇게 쓸까 하다가 왠지 딱 그게 생각이 나서 아 이거 좀 겐수가 나겠다. 이 생각이 이생각을 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웃음> 그게 아니라, 1, 5, 1,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숫자처럼 보이는 영어를, 영문을 섞었어야 했나. 약간 좀, 그게 약간 좀 나중에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로, 에, 종결이 났으니까, 음 101은 1 1차 1편이다. 라는, 네. 101화는 1화입니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고거를 이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웃음> 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고거를 저희 컨텐츠 회차수에 이제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있으신 분, 탕! 또 있으신가요? 이 있으신 분, 키킥 부부젤라가 있다는데? 에? 에? 탕 해야겠는데요? 에? 부부젤라 부신 분 누구죠? 에? 누구시죠? 보세요. 부부젤라 손에도 안들고 있었어요. 저 때리지 마세요. <웃음> 아억울해지고요아예 어, 때릴... <웃음> 감사합니다. 다들 불만 없으신 것으로 거시기 하겠습니다. 예. 탕 이후로 아무도 없었고요아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되게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 햇냥이는 어쩌다 팽이집 굴뚝에 떨어지게 됐는지 왜 하필 팽이집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록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리. 어, 네. 잠시만요. 네. 아, 이거는 사실 기획 단계부터 팽이가 어 골, 공략 불가능한 캐릭터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남게 되는 캐릭터인 만큼 양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수록 양님이나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충격이나 아쉬움이 더 크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장 오랜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구상했던 거고요. 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관계이기도 해요. 음... 그런 의도가 있었다. 다들 충격을 받으셨군요. 예. 다들 충격을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것에 또 충격을 받으신 어쩌고 저쩌고인 것 같아서 뭔가 뿌듯한데요? 예. 음, 굉장히 좋은. 말 만들었는데 눈물 나고 있거든요. 그, 그 기획이 의도에 제대로 휘감겨셨다고. 예. 아주 좋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질문, 요정들이 산타마을에 온 순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이제, 어, 요정마을에 들어온 그 약간의 그 것이기, 짠바로 팽이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웃음> 팽이가 제일 먼저 자기발로 들어왔구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다른 날에 동시에 잡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래서 팽이가 얘네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팽이가 짬바가 있는 캐릭터였다. 그런 것이 밝혀지네요.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이거를 되게 많이들 추측을 하시고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사실 답변을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거는 사실 답변을 저희가 따로 안 드려도 다들 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이냐면, 그 요정들의 태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목소리>